중간고사 시험 문제 풀이했는 걸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번, 탄수화물의 생리적 기능에 관한 것이다. 관한 것은 답이 무엇이냐? 탄수화물 그랬어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5탄당이 필요한 DNA, RNA의 구성성분이 리보스 있잖아. 디옥시 리보스. 그냥 리보스. 요 리보스 5탄당이 당을 갖고 있는 DNA, RNA 구성 성분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이 문제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그냥 탄수화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만약 이 문제를 딱 받아 봤다면은 DNA, RNA 구성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가고시에서 나옵니다. 원래 국가고시 문제였잖아. 작년에 급 몇입니까? 자 그다음 2번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포도당 흡수의 소듐 포타슘 펌프의 2차 능동 수송으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는 그 포도당 흡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 세포 안으로 유입될 때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세칠코에이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혈중중성지방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당질은 무엇이냐 답은 과당입니다. 그 다음, 4번. 해당 과정에서 조효소로 작용하는 바이타민은 뭐냐? 해당 과정에서 ATP 이몰 만들고 NADH 이몰 만들어서 나왔잖아. 그죠? NADH. 거기에 NADH에 니코친 아마이드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아신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요 문제를 판토텐산이라고 얘기를 물으려고 그랬는데, 조효소가 아니고 조효소 A, 코엔자임 A 이랬으면 판토텐산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핵 속의 염색체는 주로 RNA다. 아니죠. DNA잖아. 그 다음 2번 세포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은 합성하는 곳은 리보존, 리보존이다. 자, 답은 2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포, 막이 변화되어 형성된 것이 사립체. 여기에 사립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우리가 쓰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우리말로 사립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간에서, 간 그랬습니다. 포도당 한 분자가 고기적 조건에서 완전 산화될 때 생성되는 ATP수 간 그랬으면 간 심장 신장 32 ATP 라고 얘기를 했고 뇌골격근 30 ATP다 기억을 꼭좀 하세요 그럼 32 ATP 대 혐기적 조건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ATP수는 혐기적 조건이라고 하면 산소 공급 안되고 그냥 ATP 2몰 밖에 생성 안 되는 해당 과정에 해당 과정 이 a t p 를 알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32대 2입니다. 그래서 16대 1이다. 16대 1이다. 그 다음 7번 당질 위주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인슐린 분비로 촉진되는 대사는 인슐린 분비되면 촉진되는 대사가 쭉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자, 글라이코겐 합성이 답이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 8번. 인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지질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인지질.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 9번. 운동시 근육의 직접적인 에너지 원으로 ATP가 고갈되면 가장 먼저 ATP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에너지 형태는 무엇이냐? 자첫 번째 바로 쓰이는 게 ATP입니다. ATP 이제 다 썼습니다. 고갈됐어요. 그러면 그다음 게 뭐냐? 크레아틴 인산입니다. 크레아틴 인산. 자이 문제가 저 뒤쪽의 문제. 또 연결이 돼. 14번 문제와 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 한 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했을 때근육의 주된 에너지원 변화 순서는 무엇이냐? 첫 번째, ATP. 그다음 두 번째, 크레아틴 인산.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포도당. 그다음 지방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자, 10번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은 무엇이냐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물질이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다른 거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에 그리세린산 1,3,2인산 계있잖아 1,3,2인산에서 인산계가 떨어져 하나가 나가면서 ATP 만들어질 수 있는 에너지 소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뭐 ATP를 만들지, 뭐 NADH를 만들든지, 뭐, 뭐 FADH2를 만들든지 하여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소스가 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눈치만 빠르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 곳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 11번. 해당 과정에서 알돌라제, 알돌라제 기질은 무엇이냐? 과당 162인산입니다. 플라토스 162인산 그 다음 12번 수용액의 o h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 OOH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수산기 농도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구성몰이다. 그러면은 수소이온은 얼마가 되냐 이 말이에요 수소이온과 수소이온 곱하기 하이드록사이드 OH 마이너스 했는 것이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성 이잖아 KW 물의 이온화 상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pH를 구해라고 했죠 POH 값을 물었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POH는 9예요. pH는 pH 플러스 POH 하면 14가 됩니다. 그럼 14-9 해서 5가 됩니다. pH 그 다음 13번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포도당 육인산으로 되는 반응을 청매하는 효소와 필수인자는 핵소키나제 ATP 마그네슘 필요합니다. 핵소키나제 해당 과정의 첫 번째 단계 반응이잖아 그럼 1, 30번 꼭 외우세요. 그 다음 15번 당질 섭취가 부족할 때 지방산의 과잉산화로 생성이 증가하는 물질은 아세토아세트산 그러니까 케톤체입니다. 케톤체 16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 단백질로부터 포도당이 생성되느냐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되기 전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지방이나 단백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그다음 17번 암모니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뇌에서 간으로 운반되는 아미노산 형태는 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 18번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 중 산을 형성하는 것은 자, 산 여러분 인이 만약에 산화되어 가지고 물질 만들면 인산이잖아. 인산 황이 황산 염소 염산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들은 이와 같이 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알카리성 금속들 보세요. 칼슘, 포타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 산이 아니고 염기, 염기성, 알카리성을 띕니다. 그 다음, 19번부터, 23번까지는 우리가 주관식으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그 다음 효소 반응에서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 KM과 v 맥시멈 최고 속도를 포함해서 경쟁적 저해 비경쟁적 저해 불경쟁적 저해제를 설명하세요 그 다음 산화화는 반응을 설명을 하는데 산소, 수소, 전자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 다음 미카엘리스 맨텐식을 주고 나서 라인위브 버크 더블 레시프로크 레시프로칼 플로트 라인위브 버크 이중역수 도시법을 유도하세요 그 다음 23번 본인이 한 문제를 출제하세요 자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보세요. 자누 누구 건지 모르겠다. 아주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아야 될 사람 에, 여러 명 있어.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지금 올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정말로 공부 많이 했죠, 그죠? 어, 많이 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럼 문제 풀이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